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오늘은 도어즈 캐릭터 분들을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우선 러시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반가워요 러시님 도어즈 호텔에서 누가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죠 제가 나타날 때마다 전등 껐다 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비교어에는 네? 옷이 100층에서만 돌아다니잖아요. 네? 크크크. 진짜 낙하산이에요. 캔. 와우. 본인이 제일 바쁘다고 하는 러시님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쓸데없이 전기비만 나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관리자 제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님. 혹시 호텔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리자 제프입니다. 네? 러시랑 홀트 이 녀석들 때문에... 전국 깨먹어서 관리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비용 충당하려고 십자가까지 파는 건데 또이 녀석들이 그건 싫다고 난리를 부리네아 제프님의 고충 잘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어즈의 실세죠 피규어 언니 모시겠습니다 아 요즘 도어즈의 인기스타라고 불리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자꾸 인간들이 와서 뭐? 십자가 봉인이니 점프 스퀘어니? 이상한 거 찍어대고 너무 귀찮아요 진짜 인기 없어도 되니까 좀 저리 가라 하세요 제발 와왕자병이 걸린 피규어님의 발언 잘 들었고요 피규어님 물 들어올 때노 젓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이 버세요 자 다음 두어즈의 귀염둥이 포지션이죠 엠부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부시님 귀염둥이 포지션은 어떻게 얻으셨나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귀여운데 아... 나 완전 상남자라고 너네들이 뭘 알아? 멋대로 프레임 씌우지 마. 네, 모씨님의 불만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보기엔 귀엽지 않고 무섭습니다. <웃음> 자,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의 인터뷰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안녕.